유독 발 기술이 많은 태권도 그 중에서 태권부위가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바로 2단 차착입니다 그런데 왜 2단 옆착이었을까요 태권부위와 동일한 4단 유단자를 대상으로 2단 차착의 파괴력을 측정해보기로 했습니다. 날라채기로 이어지는 연속동작. 2단 옆체기의 가장 큰 장점은 타격시온몸의 체중이 모두 실린다는 것입니다. 몸을 날려 발끝으로 전하는 치명타임셈이죠질량이약 70kg인 선수가 약 42kg 정도의 속도로 달려와서 이단염체기를할 경우에 약 1.2톤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태권브이의 중량이 1400톤이고 또이 태권브이가 움직이는 속도가 시속 300km 인정을 감안을 하면 이 태권브이의 이단 염체기는 실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보존법칙에 따라 도약력을 충격력으로 품산해보았을 때 1400톤의 태권부위가 전하는 충격량은 무려 2905.7톤 중력에 달합니다. 이는 F-15 전투기가 음속으로 부딪히며 발생한 충격량의 29배에 달한다니 실로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세계 1억의 인구가 연마하고 있는 태권도의 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태권부인은 우리의 무술 태권도를 대표 공격 기술로 적용함으로써 더욱 역동적이고 영웅적인 로봇의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